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법 88가합 56122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피보험자가 주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음주운전도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그 범위 내에서는 위각 상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 <목소리> 결국 위 교통사고는 망소혜1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강원 8톤 트럭 운전사 소혜이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위, 망, 소, 의 일회의 사와 충돌함으로써 야기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위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평가 내용은 담고 왔습니다.